30분만 더 하다 자야겠다 는 왜? 56분이라서 12시 12시가 되면은 이미 지났어 석이 이미 지났어 뭐야? 아이이 요광호 이 새끼 지멋대로 탄소 먼저 꼭어 미치겠다 세랑이 필요한데? <웃음> 암모늄으로 추정되는 것을 찾았어 역시 태양빛도 바람도 안불면 전기가 불족거 영궁 챔버쉐이 여기가 태양 주기가 짧아가지고 음, 태양 자체는 그렇게 적게 비치지 않으니까 다행인데 음. 아 연구 챔버에다가 요것도 같이 돌려 먹으려니 딱히 뭐는 없다 으악 이상한 뭐가 있는 것 같다 어 이상한 만큼의 연구가 들어왔다 바이트가 들어왔다 하필 그 숫자 <웃음> 내눈 My eyes, my e y e oh my e y e What the? White가 이러는 사이에 2,000이 듯. 어, 어 내가 계속 모 모으고 있다. 그리고 어 그거 덕분에 지금 이거 연구 챔버 저거 풀로 돌아갈 때 쓰면 될것 같은데. 구조물 잔해가 발견되었다. 어? 야 버려진 로켓 하나 더 발견. 로켓? 아그 커다란 거? 응. 뒤져 봤어. 아, 연구 챔버 더럽게 늦게 돌아가네요.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똥구멍 뒤져 볼게뭐 나올 수도 있다. 뭐 어, 있다. 알루미늄 하나, 통스텐하나면 기계를 두개 세라믹 개를... 하나 발견 알루미늄 하나, 통스텐아 아. 제랄 혼합물이 왜 있네 점토 안 되겠다, 제너레이터라 하나도 장만해야겠다 세라믹... 어, 뭐야 이거 어... 히... 어, 히드라진 발견 히드라진? 아 맞나 야, 구하기도 어. 어려운 걸 그냥 구해버리네 가공한 암모늄 발견 히드라진 하이드라진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분명 뭐 하이드라진 히드라진 얻었으면 좋은 어 로켓에서 발견했다 들고 올게 무조건 어 저거는 좀 유용한 거 알고 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럴 거다 이제 전기가 쬐끄빵빵해졌다 그럼 테더 마구 설치해야겠다 가는 길에 테더는 원래 설치해야 한다 테더 뭔들 몇개오노 이거 이렇게 하면 사오르는 세개 계속 돌아다니면서 쓸만한 거 주워볼게. 음. 난 지금 창력 패드 놓을 자리를 찾고. 그 뭐, 그 뭐. 연구하고, 69. 뭐야, 이거 쓸수 있는 건가? 막간 건가? 어, 부서졌네 잔해는 막 던져버려도 되지? 응? 잔해는 막 던져도 되지? 잔해 어, 그거는 뭐 상관없다 나중에 쓰긴 쓰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 집을 던졌다 그냥 아니면, 발전기를 여러 군데다 둬볼까? 무슨 발전기를 여러 군데 둔다는 거니 그냥 발전기 자체를. 쫙, 아, 태양광 발전, 딱 여러 군데 모아서, 무한동력을 얻는 거지. 한 바퀴 돌러가지고. 아, 그런 방법이하면 여기선, 아스트로니에서는 그런 짓이 가능하거든. 연력학을 무시한다. 열력가 그게 뭐지요? <웃음> 아, 여기에 음, 텅빈 통만 10개 넘게 있다 응. 나 열심히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쓸만한 거 조금만 더 찾아볼게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또 뭔가 좀 다른 지역에 왔다 어 뭐야 어 여기 좀 괜찮은데 순간 전기가 끊겼다 짐 다시 들어오는데 어 전기 끊겼네 전기가 아니라 산소가 끊겼다 이번엔 <웃음> 곧당신 지식사 할 것입니다 그럼 테더는 일단 그래도 박았다 테더 박아 놓으면 언젠가는 연결될거다 아 근데 꽤 오래 버틴다 얘가 어 산소가 없어도 생각보다 산소통이 커 얘가 여기 연구자원 넘쳐나는 곳에 와가지고 지금 다시 재연결했다 야 지금 몇 바이트모였노? 2592 어..음..만들 수 있어 만기용특기를만들볼래 만들... <웃음> 근데 이게 철이 필요해가지고 철은 또 다른 행성 가야 뭐 어, 특이하게 생긴 미네랄 주소 같게 보라색 미래야 어..그러면 흑연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없다 통이..통이 통이 하나도 찬찬게 없어가지고 잠깐만, 그러면 일단. 아, 시킬 수가 없다. 미네랄 들, 들고, 들, 들면서 가고 있을게, 집으로. 어. 좋아, 태양광이 다시 작동한다. 아 <웃음> 그럼 수용... 저거 한바퀴로 둘러놓을래 다음번에 그래도 괜찮지 소형 태양전지를 나 중형 태양전지를 쫙 둘러놓으면 전기는 끊어 이론상. 절대 안 끊어진다 이론상 계속 들어오 근데 태양이 지는 방향 맞춰서 쫙늘어나야돼 그건 당연하지 그래야 어딜 가든 태양빛이 들어온다 아 근데 그런 짓 하려면 창의성 모드라고 일종의 크리에이티브 모드가 있는데 그거 켜볼래? 왜? 그거 하면 금방 할수 있다 <웃음> 왜안 그리고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즐거운 놀이가 있거든 순례잡기 재창조 아이템을 사용하는 그런 놀이가 또 음. 집 가고 있어요 좀멀해요 생각보다 멀다고? 어, 엄청 멀리 이어났다 이거 이러면 어떨까? <웃음> 산소 끊겨, 끊겼다 <웃음> 지금 거기 이제 거기 보이던데다 집집 어? 집 보인다 이제 산소 끊겨있다 아니야 끊지마라 아, 미네랄 떨어뜨렸다 야 다시 연결했다 <웃음> 드릴 모드 잘 되고 있지? 어. 다행이네. 아 진짜 더 롱다 그거 멀티만 되면 싹깎겠니 너무 내가 안 샀다 아직. 아 그때 당시에 멀티가 있었으면 바로 샀을 거야. 저 밑에 있는거저 점통가. 점통 점토인 것 같은데. 기어공축기를 만들려면 철이 필요한데요? 철은 또 어디서 구해? 뭐딴데 가서 구해야 하는데 행성 다른데로 나. 나가. 문제는 철은 지구에 많다는 거다 없다 미케가 어... 같이 근데 거기 없다 여기선 없다 실바이 마... 없거 말이 안 되는 게임이다 이건 그냥 참고로 달지형 요거 발 한번 잘못 뒤지면은 똑같은데 떨어져갈 지 그리고 여기엔 안모늄이좀 많아 지면은 여기다 놔둘게 보라색깔은 좀 많이 주겠지 아마 여기보라색이좀 많이 줄거다 그리고 요 언덕 밑에 보면은 저 연구자원들이 여러개 널려있는 나 아, 오늘 힘들게 이거 할게 저거는 중급 중형 중형 전지를 들고 가 그럴라면 우리가 좀더 자원의 여유가 있어야 돼. 응 파워셀 건전지 건전지. 건전지 여기다 물고 달아 붙다. 무슨 건전지다 파워셀. 아, 그건 바닥에 버려놔라. 점토, 세라믹 어, 아, 작업되면 여기다 달자 뭐, 얘는 알아서 나중에 천천히 소비되면서 사. 이번엔 통을 8개 들고 가겠다. 한 번에 다 채우겠다. 여덟 <웃음> 개는 부족하다. 더 잔뜩 들고 가라. <웃음> 아, 아 야, 여기 꼽아놓은 꽂아놓, 거잘 보면 그거 있다. 히드라진 있다. 하이드라진 이 어, 진짜네, 있다. 하나 섞여 있네. 어. 그거 갖고 가라. 어, 디 오긴 안데어 야, 니소용통 하나 안 들고 간다. 어, 꽉 차서 그런 거다. 아 그리고 야 여기 또 빈통 생겼다 아홉개가 <웃음> 마지막이다 아홉개가 최대다 다른데 다 비워가지고 가져갈 수 없음? 응 음. 작업등하고 아, 테더가 지금 차있는게 응 어, 테더랑 드릴하고 작업등 이라서 줄 수가 없다 아어쩔수 없겠네 그럼 나머지 세개는 내가 채워버려야겠다 <웃음> 와, 나 다리 골절 될뻔 했다. 여긴 골절도 없다, 생각해보니. 골절 그거, 언턴데에서 자주 보는 거아이거 아주 흔하다, 고나통 8개 채운 거는 금방 끝납니다. 난통 3개를 채운다. 통 9개. 통 12개다, 3개 포함하면. 땅 파다 보면 찹니다 한개 벌써 찾고 나도 한개 차왔다 만들었나 결국 그거 드릴2도 어? 드릴2 만들어서 달고 있나? 아니 난안 달았다 왜? 여기에 화학실이 없다 아 맞네 하 들고 오지 다른 거 들고 올 생각이었다 그 탄소 탄소 하나라도 덜 들고 왔으면은 지금 저렇게 과, 발전이 안 됐을걸? 음. 자원 부족으로 좀더허덕였을걸통 3개 다 채웠다. 아, 나 태도 막아야 되는데. 이제 흑연을 좀 만들까? 슬슬 안정됐는데. 레진은 이제 안정과에 들었고. 세라믹은 뭐 애초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다고 혹시 모르니까 뭐 혼합물 한 세트 만들어야 겠다 지금 통채우기 챌린지 중이다 벌써 4통이다 4통 <웃음> 야 니가 가져온 파워쉘이 작살났다 오케이 <웃음> 뭐 이럴때 쓰라고 이 놈인건 맞는데 주... 계속 파서 내려가고 있다 심심해서 어 갑자기 전기가 돌아오네 어 아, 태양빛이 왔구나 아 연구 챔버 때문에 이 중간 제네레이터를 안 돌릴수도 없고 차례네 어또안 돌려도 되네 아 소형 태양중지가 두 개지? 참. 지금 내 통은 몇 개가 찼을까요? 네.. 다섯 개? 다섯 개입니다 좋아 맞췄고 <웃음> 계속 내려가 아, 보고 있다 그냥 궁금해서 이제 흑연을 한 번만 들고 혹시 계속 내려다보면 마인크래프트처럼 다이아몬드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대신에 아스트로늄이라고 하는 게나오는 그냥 광물일 거거든 생긴 게 어? 무슨 어, 새로운 전기? 동굴을 발견했다. 전기 끊겼다. <웃음> 나도 봤다. 순간 전기가 완전히 끊겼었다. 지금 다시 돌아왔네 와 역시 달 거는 전기 잘 들어온... 음, 요 바이트 잘 들어온다 개당 700 들어온다 어? 기호 응측기 만들 수 있는데 아 맞다 안 됐지 거래 플랫폼을 슬슬 만들까? 그럴로면 분쇄기가 하나 있어야 하고? 근데 이건 처리 또 필요하네 씨바 어. <웃음> 로버가 있나? 로보가 중간 크기 로보 플라스틱 물고무 하나 화학 화학실이 있으면 만들 수있네 화학 실을 만들까 어 무슨 이상한 식물도 발견 이상한 식물? 어. 아 그냥 가스 부모된 그놈 이 결론 식물은 아니었습니다 아.. 식.. 식물 맞다 그.. 가스 부모 되는 놈네 이제 포장기 추가 생산합니다 예스 야 니가 가져온 미네랄 670.. 음. 은근히 적게줍니다 통은 얼마나 채웠냐? 통 지금 마지막 구통제다 근데 다음부터는 짝수로 들고 가라. 요 개수가 좀 이상해지네. 원래 10통 하려다가 8, 9통으로 바뀌었다. 개. 태도도 필요하고 작업 그냥 작업등을 떼고 가면 안 돼? 생각해보면. 작업등 있는 게 낫다. 있는 게 낫긴 한데 그렇게 되면 짝수가 안 되니까 테더를 많이 들고 와서 그런 거 같다 방금 테더 그렇게 필요 없었잖아 난한 난 번에 세 세트씩 그냥 쓴다 이거 테더를 많이 그렇게 많이 들고 왔다 이 그렇게 되지 그냥 어딜 많이 다녀가지고 일부러 많이 들고 다녀 발전기 하나 꺼주고 그래도 전기는 여유롭게 들어오고 음. 은근히 정강, 중간 크기 저장소가 빨리빨리 소 음. 착륙패드 는 이미 설치를 해놨고 그래 레진 텅스텐, 세 맞나? 테라. 만들 수 있고, 세라믹, 있고. 어, 맞네, 우리 집 가는 길. 텅스텐도 당장 여러 개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화학실을 만들 수 있어. 아, 바이트 얻을 수 있는 최대값이 104구나. 아니다, 다른 행성값도 잔뜩, 잔뜩 생긴다. 뭐야 식물이 거꾸로 박혀있었어 방금 가끔 그런 오류 비슷한 현상이왔다 맞다 이 게임 버그도 많다 했다 아직 얼리 억세스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음. 어려운 게임은 맞더라 이거 지금 나도 어... 벌써 4,360이나 있는데 4,457 내가 97을 먹었다 통 갖고 오는 길에 미네랄도 다먹어 갈게 어..여기 포장기 두개 있으니까 그냥 포장기 가지러 왔다가 가도 된다 응. 그리고 통은 기왕이면 짝수로 가져갑시다 개수가 안 맞다 역시 8개 들고 갈라 했거든 1 0개 아니면 테더를 너무 많이 안 들고 가면 된다 부동이 빠져서 임종할 뻔했다. 그러면 안 된다 휴먼. 예전엔 작업도 분도 전기 먹었는데. <웃음> 지금도 그런 거 같다. 뭐? 화학실이라는 크고 아름다운 물체를 만들어내. 됐다. 여기 화학실 진짜 십삭이야. 아무것도 안, 산... 그냥 몇 개만 딱딱. 이제, 그거 다 4,600 다 됐다, 벌서 와, 화학실 작동 준비 완료다. <웃음> 전기만 들어오면 된다 전기 지금 들어갈 건데 어 끊겼다 이통 갖고 와서 <웃음> 꺼야겠다 나는 어? 이통 갖고 와서 꺼야겠다 통 갖고 왔어 요 위에다 올려놔라 저기에다가 이... 원신불리기 옆에 저, 저 왼쪽에 큰정장소에다가다 꽂아놓으세요 그냥 원신불리기 꽂아도 되나? 거기엔 하나 하나 꼬준 또. 내가 빈통을 놔둬놓을게 어 밑에 내려놔라 됐어 다 들고 왔다 야 생각해보니까 하나가 생각났다 뭔데? 요 벽이 다 둘러싸고 있다 가 주변을 응. 이거를 뚫어서 저 건너편 평지까지 뚫어버릴 수 있어 위에 길을 만들었는데 조금 멀 거다. 아니다, 위에 길 말고, 그냥 여기서 일직선으로 쫙 뚫어버리면 되된일 이거. <웃음> 아, 근데 좀 멀더라, 다른 굴, 다른 크레이터까지. 멀더라. 뭐, 어, 되긴 되겠다. 그, 로봇 만들어가지고 하면. 야, 이거 발전기 합선 시켜봐도 되나? 어, 저거 합선 안 된다. 내 강지로 저 돌리고 싶다. 풍력 발전기. 풍력 발전기 강지로 못 돌린다, 여기. 바람 안불면 무조건 잡고 안 하고, 태양 안 비치면 무조건 잡고. 으, 으, 으, 으, 내할일 이제 없제? 으악. 어, 많이 했다, 충분히. 응. 그럼 난 끈다.